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가져온 거는 저번에 생각때 약속, 약속드린대로 젠 플러스 cpu 장착했을 때 메모리 국민 오버클럭 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삼성 시다의 메모리 8개 곱하기 2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죠 그 기준에 부합할 때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드는 한개 빼고 전부 다 b 4 5 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검은 화면일 때 컴퓨터를 켜고 디렉터 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MSI 바이오스 진입을 합니다 이 바이오스 초기 화면이 이 화면인데 여기서 어드밴스 F7번 누르면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F7번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서 OC 항목 눌러주세요 OC 들어가시면 항목이 여러 개 뜨는데 이 중에서 어드밴스드 CPU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면은 매니에가 뭡니까? P, B, O 예, 네. Precise Boost o 입니다 요거를 변경해주세요. 뭘로? n A 블러 자, 그리고 바꾸고 난 뒤에는 그냥 ESC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자 변경하셔야 되는데 나와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DRAM 프리킨시 그러니까 DRAM 클럭을 변경해줍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올라가요. 아니면 엔터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3600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8기가 두개 C다이 같은 경우에는 3600이 들어갑니다. B450 보드에서. 그 다음에 FCLK 프리킨시라 적혀있는데 이게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것을 그 클럭을 올려주는 거예요. 램의 절반을 딱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동기화예요. 그래서 3600과 1800을 각각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어드 a d v a 드 c e d D램이라 고 적혀있는 걸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메니에서부터 이제 차이대로 CR, CL, RCD 그리고 뭐 RP, RAS인데 요게 순서대로 위에 거는 그냥 오토로 두셔도 되고 2로 두시면 좀더잘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3600이 잘안 들어가신 분만 2로 두시고 그거 아니면 그냥 오토로 두시면 돼요. 일단 CL은 18로 듭니다. <웃음> 저가 오토나인 거예요. 18로 바꾸고 RCD 21 그리고 RCD W도 21, RP도 21로 둡니다. 다 21로 두고 RAS만 44로 둡니다. 원래 RAS는 위에 거두개 합을 올리는 거라서 뭐 42가 정석이니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 42 넣어도 되고 44 넣어도 되는데 제가 44 넣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3이니까 약간 더 주는 게 여유로워서 그래요. 어, 뒤에 한 목들은 RC만큼. 프레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18, 21, 21, 21, 44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내려가서 여기 보면은 하단에 디램 볼티지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디램 볼티지 여기서 수동으로 1.35를 적어주세요. 1.35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F10번을 누르면은 방금 전에 화면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바꾼 항목이 뭔지 쭉다 나와요. 보이시죠? 쭉 바뀐 게 나오고 MSI보드는 여기 좀 편해요. 그리고 F1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재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MSI보드 오버클럭은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가바이트 보드도 딜렉트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 들어가요 이 화면에서 자 MIT 화면 쪽에서 변경을 합니다 일단 메모리 세팅을 들어갈게요 메모리 세팅에서 엑 어, m p 메모리면 여기서 엑 m p 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하시고요 시스템 메모리 머티플러 여기서 배율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쭉쭉쭉 눌러서 36까지 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아까 똑같죠? CL, 뭐 RCD 아, <웃음> 그리고 RP, RAS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뭐겠죠? 18, 21, 21, 21, 21 44 그대로 두고 밑에 나머지 램타는 무시합니다. 주요 램터만 바꾸는 거예요. 굳이 나머지는 안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디램 볼티지. 방금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나요? 어드밴스 볼티지에 들어간 거예요. 어드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에서 디램 어, 볼티지를 변경해 줍니다. 똑같이 1.3으로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사5 0 보드 4대에서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레모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어 얘는 왜 PBO를 안 키나요? 기가바이트 보드 특성이 PBO를 키면 오히려 올코어 부스터가 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싱글코어 부스터가 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PBO를 기본 설정이 오토로 두고 쓰셔야 됩니다 X570이든 B450이든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보드만큼은 굳이 PBO를 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다 끝났죠? 여기서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뭐 하나를 빼먹었네요. 어, 네 번째 항목 들어가서 AMD CBS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PBO는 굳이 안 키더라도 XFR 들어가서 여기서 FCLK 아까 MSI 보드도 바꿨잖아요. 이거 1800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뭐다? 램이랑 1대1이다.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똑같이 F10번을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수스. 에이서스죠. 에이서스로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에이서스가 15년도까지만 해도 아수스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도 이거 터프 보드거든요.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렉트 키 누르면 은 화면이 바이오스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려면 F7번 누르면 됩니다. 밑에 적혀있죠? F7번 누르시고요. 모드 변경이 됩니다. 그 AI 트위커 이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얘가 제일 편해요. 메모리 프리킹시 그러니까 메모리 클럭이 제일 위에 와있습니다. 일단 이걸 우선 바꿔줍니다. 뭘로? 3600으로 그리고 FCLK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인피니티 패브릭이에요. 똑같이 바꿔줍니다. 뭘로? 1800으로 그다음 뭔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PBO 항목이 그냥 눈에 보이게 나와있어요. 엔터치고 들어가줍니다. 들어가면은 메뉴의 항목 e n a b l 바꾸면 돼요. 자 바꾸고 나왔고요. D-RAM 어, 타이밍 컨트롤 있죠? 여기 들어가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이 다 똑같아요. 얘도 여기 c 뭐그 뒤에부터 RCD 차례들어 있어요. RCD 이거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웃음> 뭐 옆에 거안 읽어주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18 21 21 21, 21 44다 똑같이 넣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세부 램타는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조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오버클럭 하기만 어려워서요. 그 실제로 게임 프레임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레이턴시는줄어 들지더라도 네, 그래서 저 주요 램타만 손을 대시고 쭉 내려가시고요. D 디램 Tg 지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1.35 기입을 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전압도 늘리고 줄리는거는 키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어, 그걸로 변경이 안되면 엔터 눌러서 기입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수스도 F10번 누르면 세이브하고 다시 시작인데 이 경우 내가 바꿨는게 뭔지 MSI랑 똑같이 나와줍니다. 편하죠? 자, 이렇게 4대 회사에램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어요. 방법은, 아, 아니구나. 에즈락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에즈락꺼 한번더 봅시다. 자, 에즈락도, 에즈락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꼭, 에즈락 로그가 뜨고 딜레트키를 눌러주세요. 딴 보드들은 미리 눌러도 되는데, 에즈락 보드는 미리 누르면은 가끔 검은 하면서 그냥 프리징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 방금 전에 에즈락 로고가 보이고 난 뒤에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렉트 키 누르면은 자, 똑같이 바이오스 들어가십니다. 얘도 OC 트윅에 들어가면은 메모리 오버 항목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디랩 프리 키시 부터 변경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아수스랑 보드 항목이 상당히 비슷해요. 3600 그리고 디램 타이밍 바꾼데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뭐 옆에 거안 읽을게요 18, 21, 21, 21, 일1 44 넣습니다 얘는 밑으로 내리는 거두번 눌러야지 내려가져요 한번 누르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손은 대지 않고요 그대로 나와서 이제 디램 볼티지를 바꾸겠죠 램 전압력 1.35 똑같이 넣습니다 얘가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어 기입이 안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셨고 어, 1.35를 적고 엔터를 누르면 기입이 됩니다 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안된다고 하신 분인데 빨간색으 나와도 겁내지 마세요 절대 어차피 문제 없어요 한두 개한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드밴스 들어가셔서 AMD CBS 다들 똑같아요 이제 AMD CBS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MBIO 쪽에 들어가 주세요. 자, IO 쪽이, 그, 아까 인피니티 패브릭하고 관련 있는 쪽이거든요. XFR 누르시고요. 그리고 FCLK. 이걸 바꾸면 됩니다. 바꾸고 난 뒤에 1800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PBO도 켜줍니다. 자, 이제 똑같이 다 바꾼 거예요. 저장,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오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4대회에서 다 보여드린가요? 그래서, 3600이, 자, 자자 잡고 그러는데, 3600이, 어떤 램이 들어간지, B450, 대부분의 B450 보드에서 가능, 그리고, 8개 곱하기 2개, 개일 대 사용하세요. 램타는 18, 21, 21, 21, 44, 전압은 1.35, 어, 10개 중에 8개는 들어갈 거예요 7, 8개로 하죠 요새는 거의 다 들어가긴 하는데 혹시 옛날 주차 거 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어, 16 곱하기 2일 때는 음, 똑같은 램타로 사용하시되 램 클럭을, 램 클럭을, 아까 얘기했던 그, 3600 말고요. 3400이나, 3466일 겁니다. 요걸로 해주세요. 조금 낮은 걸로 해주시고, 인피니티 패브릭을 당연히 절반 수준인 1700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1733. 0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8어 곱하기 2지만 어 오버 이상이 생기시는 분은 16 곱하기 2, 2와 같은 클럽으로 낮춰주세요. 그럼 그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성공하실 겁니다. 삼성 시다이 최신 주차 기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점이 있으면은 어,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레오버 이거 안정화는 어떻게 하나요? 제 영상 찾아보면 안정화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찾아보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TM5 검색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CPU G 검색해서 받으시면 클럭도 확인됩니다. 아, TN5는 기본이 5주기이기 때문에,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리얼, 리얼벤치, 리얼벤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를, 한, 30분만, 같이 돌려주세요. 요 정도만 해서 다 통과하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 보통 이상저상이 잘 없습니다. 레모버 아, 이상저상은, 뭐, 블루스크린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돌리면 아예 안들어갈 때도 있고요 잦은 게임 튕김 혹은 더블 부팅이나 아니면 지맘대로 지면대로 꺼짐, 꺼짐, 멈춤 이게 다 실패 증상이니까 다양한 이상 증상이 생기면 레모버를 푸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쓰는 메모리가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젠투 기준이고요 젠플러스는 예전 영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대 회사 메모리 오버클럭 국민 오버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더 좋은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